여기 스테고 있어요 지금 탄 빼고 있는 거예요? 네. 아, 저렇게 생겼구나. 거북이 하다가 실패했네. 어 지나가나. 네, 낑겼어요. 좀 살짝 위에서 뽑아야 될것같은데 A f e 이미는 m 이런걸 써야 됩니다 r 이이런걸 써야 됩니다. 거의 꼭대기 층만 쏘네 네 맞아요 나머지는 안쏘더라고요 하나에 2만발인가? 20만발 들어가 있거든요 터렛에 와우. 봐봐 여기 보면 통로가 너무 좁아 거북이도, 거북이도 못 올라갈텐데 이거? 그냥 돌아야 되냐. 나 죽어라 달리면서 맥주 빨고 딱 던지면 될것 같기도 하고 올 테크로 빌드했네. 네. 안돼. 포딩 네, 좀 해주세요. 제안도 주세요. 대박 그냥 많이 맞게 되죠 그냥 어쩔 수 없다. 와 여기 진짜 토 나온다 여기 동굴. Holy Jesus. 딱 일세 우리 탄 이？아 직도？안 빠지 냐？이거 던졌 다, 던졌 다, 던졌 다, 던졌 다. 목숨 걸고 던졌습니다 가서 죽겠다 쟤 개피인데? 혼돈이다 혼돈이다